아, 빨수 빨수 빨수 빨수. 이야, 뭐야? 안 빠졌네? 자, 자, 여러분 이거 이건 의미 없지만은 자, 확실히 쭈꾸미야. 오늘 저기 해야 되니까. 이야, 이건 진짜 이런이 빠진 줄 알지? 살았어. 가솔라이징 기업의 사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봉입니다 네, 낚시를 하면서. 지켜보시는 재미가 배가가될수 있게 확찬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셨어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 좌측 로드가 다솔라이즈 쇼미더 주각 2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로드는 쇼미더 주각 1탄 이거는 제가 뜬소리 고운소리 다 했던 녀석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쇼미더 주각 2 자사생님 네네 어, 다솔락시마트그 홈페이지를 보면 거기서 봤는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보는지 12만원대인가 11만원대 이렇게 처음에 예, 예, 예.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받아보고 나니까 그 가격이 좀 합당했습니다 그 퀄리티다 퀄리티다 품질을 따져보면 도장부터 보게 되는데 아주 우수했습니다 10만원 이하 가격에서는 조금 보시기 힘든 그런 도장 기준이 좀 상이하긴 한데 저는 트리거부터 뒤에 버튼 끝까지를 보는데 네. 겨드랑이에 안착을 시켰을 때 얘가 짧으면 팔이 많이 접혀지게 되거든요 이 피로도 피로도 누적의 원인이 되는데 길게 잘뽑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길이는 개인적으로 1m 50에서 1m 70까지는 팔의 피로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하진 않습니다 했는데 협찬을 부탁드릴 때 보니까 173이야. <웃음> 그렇죠. 총 전장이 <웃음> 예. 173cm가 오버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거는 내가 써보고 그 다음에 사장님께 직접 따지든가 해야 되겠다 해서 <웃음> 오늘 멘트를 준비해 온게이 말씀인데 영상을 담는 <웃음> 오늘이 9월 3일이고 9월 2일 어제 영흥도를 다녀왔습니다. 아. 그리고 9월 1일은 태안 안면도 영목항을 다녀왔는데 예. 영목항에서는 거의 12시간 가깝게 그렇게 아. 전투낚시를 했어요. 예. 피로도가 잘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아.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밸런스가 좋아. 일일 본까지는 제가 많이 써봤거든요. 네. 3cm가 더 길다고 그렇죠. 피로도가 그렇게 많이 누적되진 않더라고요. 전투낚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진짜 들리 길이를 왜173을 하셨는지 아173 으로 한거는 이제 저희가 원래 슈미더쥬가 원을 155 하고 165 예. 두가지로 만들어 가지고 예. 이제 1호는 아무래도 좀 쭈꾸미 쪽 165는 좀 갑오징어 쪽으로 그렇죠. 해서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조구사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165 아래위가 많았었는데 음. 길게 하는게 날렵한 느낌으로 감도면에서, 에이, 감도면에서 좀 낫지 않나 그 다음에 예. 뭐 그런 의견들이나 약간 그 저희 매장 고객분들의 저희 나름대로 그냥 수요 조사 음. 그런 걸로 조금 모험적으로 아, 약간 텀보드. 길게 해본 거죠. 아, 약간 길게. 그런 분들 요청들이 약간 있었어요. 아. 좀더 추가 원은 센터 컷으로 이제 휴대성을 예. 예. 이제 예.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랬는데 그건 그러니까 좀 바트에서 잘린 걸로 해서 예. 좀더 고급형으로 음. 예. 이게 좁은 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 그거를 좀 불편하시는 소비자들 좀, 좀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방으로 하게 된 거는 예. 그 PET 케이스 예. 하고 이제 PET 케이스 스티커가 보통 메인 스티커, 뭐 스펙 스티커, 뭐 바코드 해가지고 몇장 붙잖아요. 예. 그게 거의 거의 한2 달러 정도 오. FOB로 해도 거의 뭐. 1.5불, 2불, 뭐 2불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음. 제가 왜냐하면 그 안에 또뭐 속지도 들어가야 되고 휴대폰 그렇죠. 케이스 사실 요즘에 그 재활용도 또안 되거든요. 음. 어. 스티커 가 붙어 있어서 어. 그거 완전히 떼야 재활용이 되는데 어. 뭐 그런 것도 좋고 해서 기왕이면. 음. 어 저는 여기 점수 엄청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하드 케이스 어. 이 하드 케이스가 네. 생김새는 투박해 보이는데. 네. 저는 여기, 여기 놓을 수가 있으면 4대씩 갖고 다녀요. 이, 아이 얄쌍한 녀석이. 대 들어가죠. 네, 예, 아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 넉넉하게 들어간다기 보다는 여기, 여기 놓고 뭐 하면 4대가 아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더, 더군다나 센터블릿이 이런 애들은 짧아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로드 케이스 포함해서 가격대가 7만원대인데. 그니까요. 저희가 이제 원래 11만 9천원에 판매를 하다가, 네. 어, 잘 안팔렸어요 음, 음. <웃음> 잘 안팔려가지고 음. 왜 안팔렸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홍보가 좀그 음. 안됐죠 마케팅 근데 이제 어차피 이거를 공장에 직접 만들다 보니까는 음. 그 유통에 대한 소유 비용이 안 들잖아요 음. 그래서 어 약간 출혈을 하면서 음. 최대한 어쨌든 낮춰가지고 음. 어쨌든 이 하프로라는 저희 자체 브랜드가 하프로거든요. 쇼미더 주갑을 좀 알리자, 어쨌든. 음. 예. 그래서 7만원대에, 오, 이거 괜찮은 가성비의 낚싯대가 있네. 네. 그래서 일단 소비자 낚신들이 쓰셔야 하프로 네. 브랜드도 알리고 쇼미더 낚싯대 시리즈도 네. 알수 있으니까. 음. 그렇게 이제 뭐 마진을 확 누른 거죠. 중간 유통이 없으신 거죠? 네, 예, 없으니까. 아. 예. 타격가격을 이제 10만원 초반대로 잡았었기 때문에 예, 예. 이제 후지가이드를 넣자 예. 그래야 그 시장에서 납득을 하겠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선택을 그렇게 했었던 써보니까 왜 에바 재질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음. 저는 꽉 조여 놓고 하는 타입인데 음. 그립이 좋아요 쇼미드쥬가 1뭐 이것만 해도 예. 뭐 신경 을 쓰시긴 쓰셨는데 예. PVC 재질이거든요 강화 플라스틱 에바 재질이 에바는 예. 네. 사용성은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디자인이 올드이 음, 예. 부분 하나 때문에 이수리원 낚시대 디자인이 뭘드 음. 어떻게 하실게요, 사장님께서 책임지셔야 돼요. <웃음> 리스트가 이게 금형 여러 개가 있는데 음. 저희가 이 당시에 그 다이와 아날리스트를 음. 이미테이션한 리스트가 아 거기 마침 있었어요. <웃음> 아 있어가지고. 그거를 선택했는데, 이게 뭐, 파지감도 상당히 괜찮죠. 예,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감 좋습니다. 신미감도 좋고, 파지감도 좋고, 음. 완성도 있어가지고, 음. 그, 공장 사장님이 잘 컨택을 부품회사랑 해가지고, 요걸 음.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가이드만 이제, 후지로 된 거는 이제 어쨌든 열 전도율이라든지 뭐, 이제 뭐, 마찰이나 이런 게좀 작으니까, 음. 음. 그걸 선택했고. 선생님, 이게, 다른 데안 잡고, 여기를 딱 잡고, 로드를딱 본다고 하면 요7만 원대 <웃음> 이렇게 되는데 얘를 딱 놓고 보면 아 진짜 요 부분은 오, 만약에 겠네 <웃음> 후속작으로 나온다고 하면 얘도, 얘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멋있게 예일보다더 네, 멋있게 그러시 계획은 또있으신지저도좀 네, 해봐야죠. 뭐. 낚시인 분들이 상당히 이 디자인에 대한 또 있습니다. 그, 네. 엄청나요? 그, 네, 알더라고요 네. 네. 유행이 또. 첫번째 받게도...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기술 이렇게 하셔도 실패 안 하실 정도로 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가이드들이 짧더라도 많으면 11점 대 네. 적으면 뭐 9점 대 이렇게 하는데 딱 중간으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이, 이 녀석은 10점 됩니다 네. 근데 길이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음... 그거는 뭐 제작 단가로 측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 액션을 그렇게 어... 잡을 수가 있던 건지 아니요, 저희가 이 당시에, 그, 여, 인기 있었던, 당시한세 가지 모델 정도를 음. 갖다가 거기서 장점들을 다 뽑고, 이 음. 낚시대 공장 사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비슷한데, 웨이하이에 <웃음> 있어요. 웨이하이 어. 이제 저희도 당연히 몇 번, 여러 번 갔죠. 여러 번 어. 가서 이제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낚시대 많이 만들어 봤어요. 많이 어. 만들어 보고 성의가 있고, 음. 자주전과해서 상당히 그래도, 뭐, 중견업체, 웨이하이에서 음. 이제 만들고 있는데, 음. 그분의 그, 좀 이제 엔지니어로서의 그거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이제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음. <웃음> 가이드 숫자를 음. 네, 근데 이제 이게 한, 이, 이게 한 2년 다돼갈거예요 만든 음. 지가 근데 저희도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고 음. 사실은 이제 좀더 전문성을 가지긴 해야 돼요 음. 저희가 음. 앞으로는 그래서 좀 필드에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분들하고 또좀 같이 호흡에 호흡, 호흡할 필요가 있고 네. 그런 거 많이 느껴요 원래 조꾸미들 그 잘한다 그러면 300을 기본으로 보거든요 300마리수를 yeah, 300. 예, 그 200마리가 넘어가면 이두가 떨리고 어깨가 아프고 오른쪽은 손목도 좀 아프고 <목소리>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300마리가 넘어가면 감각이 없어요 이때부터는 덜덜덜 떨리고 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추가 1미 50에 초리대가 있어서 챔질를 하는 것 60에 70에 다 다르거든요. 아, 네. 이게 처음에 티가 안 납니다. 200마리가 넘어서야지 티가 나. 아, 네. 그런데, 그래서 1m 70까지가 맥스라고 했는데, 3cm, 그거 뭐, 네. 선생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이거보다 훌륭한 후속작이 나온다 치면, 두 가지만 딱,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예. 지금, 다 훌륭해요, 디자인. 정말, 그치. 어 되게, 되게 이뻐. 역시 대가 디자인 하나하고, 예. 길이는, 쇼미도 1. 일단 이거 길이 너무 좋아요. 1 6 5도 예, 예, 엄청 좋습니다. 이거. 그 너무 욕심내려나 보다. <웃음> 근데 얘, 네. 얘가 밸런스가 좋아가지고 173. 그 강도가 되게 좋더라고요. 얘가. 네. 해보니까. 그래서 3cm 오바는. 다행이네요. 예. 용서해주세요 하고 <웃음> 시청자분들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협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네. 아무튼 뭐잘 좀. 장점 되신 분들께서 잘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유튜브 가끔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웃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야또 통발이야 이거 아나 진짜, 진짜. 아또 뭐 통발이야? <웃음> 아, 나도 <나> 안돼 <웃음> <웃음> 아 이제 그만 좀 나와라. 저기 보인다. 조심해 조심해. 오씨. 문어는 없었어.